할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sunny day. 아, 먹방, w h a o u c o 다 r not sure. I'm not t e i e r e o u r e 이 분은 곧 공개가 돼요. 10월 말쯤. 아닌데? 기용이 진행이 안 되잖아. 샐러드를 시켰어요. 샌드위치도 안 시키고 샐러드 딸랑 하나 시켰어요. 안밥 먹을 거면 왜샐러드안 먹을 거라고! 안 먹.. 안 먹어요. 저 샐러드만 먹을 겁니다. 저는 참치 샐러드를 시켰어요. 야, 살째는 거 시켰네. 단백질을 먹으려고 오... 참치 샐러드를 시켰다고요. 그 하니까 족발도 같이 시켰는데. 시켰다고? 딸랑 이것만 시켰다고요. 어... 지지마!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니까! 아직카메라 같은 는 거야? 이따구!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샐러드만 시켰냐면요 내일모레 제가 쇼를 서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살을 빼고 있어요 비웃냐 왜? 아니 아니 아니 그쇼 이런 건가? 패션쇼가 DDP에서 열리잖아요 근데... 패션쇼! 네 근데... 패션쇼! 근데 이번에는 패션쇼. 한예진 100벌 영상 그 챌린지 그 이게 있었잖아요. 영상으로 열린대요, 이번에는. 어... 왜? 아니 아니야. 아니. 기대돼서. 팬러들을? 근데도 음. 옛날에 어, 패션쇼 모시기 할때 어. 기사 사진. <웃음> 저 여기 해. 닭 쳐. 아, 기도 쓰지 말래, 왜? 아니, 닭을 튼다고 왜? 어... 이게 왜? 아니 너밥 먹고 촬영 중이잖아. 않... 형이 전화를 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형은 샤워할 때도 전화 하고 있잖아. 응. 이 형은 이상한 게요. 샤워할 때도 전화를 안 끊어요. 너가 패션쇼 나간다는 게더 이상해. 왜? <웃음> 형나 이렇게 갈고면은 그날 촬영할 때 얼마나 갈고 당하려고 지금 갈고고 있지 형? 말할 어... 거라고. 응? 뭐야 뭐? 말할 거라고. 왜? 응. 왜? 응. 얼마 동생으로서 어떻게 형을 갈구겠습니까? 아니 아니 그랬지 떼면 되지 뭐냐. 나알 수가 있어. 그럼 나밥 먹어. 나 음악 듣게. 수롱 나 형이랑 통화할 건데. 실천 버리지 마. 수롱 형 심심할 때 이제 나 전화 안 받을 거야 형전. 요즘에 네가 먼저 전화 왔어 내가 전화했냐? 집에 맥주 혼자 먹을 때 같이 안 먹을 줄 거야. 진짜 끊을 거야? 동생 이렇게 외롭게 샐러드 먹고 있는데? 아형 노래 듣고 싶어 됐어 끊어 왜이렇기 됐어 끊어 응안 놀아 <웃음> <웃음> 이 형은 약간 놀려 먹는 재미가 있어요 오은 일찍 촬영이 아니어서 좀 다행이에요. 촬영인 기준으로 어제가 생일이었거든요. 생일날 막장 보고 집 들어오는데, 갑자기 기분이 너무 다운돼 있고 슬프고 막 캐리어 짐 싸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느끼는 게 요즘 가을 타는 것 같아요. 가을을 제가 좀 심하게 타나봐요. 재미없는 샐러드 먹방 일번 음. 했는데 갑자기 전화로 형이 캐리해 를 줬네요 추석이랑 추석 전부터 엄청 먹어가지고 지금 살이 한몇 킬로가 작 10월달은 좀 촬영이 많이 잡혀있어가지고 계속 관리하면서 빼야돼요 이번주도 스케줄이 몇개있고 다주도 있고 다다음주도 있고 다다음주도 다 있고 문네 문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서 만나요 안녕 난 어디든지 좋아